연예인 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 갑자기 이름 나이 드신 분인데 그 아니 어떻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름을 모르시죠? 너무한거 아닐까요? 진짜 갑자기, 나쁜 남자 갑자기, 아니에요? 갑자기, 아니에요? 갑자기, 나쁜 갑자기, 남자? 서운하네. <웃음> <갑자기, 갑자기, 갑자기. 웃음> 아 김남주. 김남주. 김남주님이 제일 예뻐. <웃음> 와. 예 <웃음> 왜냐면 딱 봤을 때 어, 미소가 <웃음> 제일. 예뻐. 웃었을 때그 정석이 있거든요. 아... 웃음의 정석. 그 미소의 정석에 딱맞고 웃으세요. 음... 굉장히 미인이시고. 요즘은 조보아 씨? <웃음> 조보아 씨 <웃음> 보면 웃는 게 굉장히 예쁘잖아요. 맞아요. 입 모양의 두 분이 되게 비슷한 맞아요. 것 같아요. 이렇게 스마일 라인으로. 입꼬리에 올랐는 거고. 음. 눈 아래 애교살 생맞고앞볼의 맞아, 맞아. 볼륨감하고 턱 라인의 각도 이런 것들이 사람이 어떤 인상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. <웃음>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턱끝이 얼마나 아래 로향하는지 그리고 입꼬리가 옆으로 안 가고 얼마나 45도로 올라가는지, 그리고 앞볼이 얼만큼 긴장이 돼야 되는지. 그러니까 이 7대 2대 1이 중요해요. 그딱 모습이 김남주 씨가 웃었을 때, 조보아 씨가 웃었을 때, 그 느낌. 그래서 그걸 음... 딱 사진을 붙여놓고 매일 연습하잖아요. 그렇게. <웃음> <웃음> 진짜요? 딱, 딱, 딱, 딱. 계속 보다 보면 50개월. 그렇죠.